이제 왼쪽처럼 다단히 적용된 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커서가 깜빡이는 상태에서 입력 표를 눌러서 한줄한칸짜리 표를 글자처럼 지급을 체크한 상태에서 만들기를 합니다. 너비는 단의 맞춤으로 하겠습니다. 만들기 이제 높낮이는 위아래 하갈표가 나오면 자유롭게 조절하실 수 있겠죠? 이제 커서가 회의 바깥에 깜빡이게 해주시고, 커서가 회의 오른쪽에서 깜빡이면, 상단에 쪽을 누르시고, 다단 설정 나누기를 합니다. 그럼 커서가 오른쪽에서 아래줄로 이동합니다. 이제 다시, 다음에 위에 있는 그림을 클릭해서, 둘을 선택하시고 설정을 합니다. 다시 입력의 표를 누르시고 한줄한칸 단에 맞춤하시고 글자처럼 지급이 체크된 상태에서 만들기를 하시고 높이는 적당한 높이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바깥쪽에서 왼 오른쪽으로 가는 흰색 화살표가 될때 클릭하면 한줄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시고 클릭해서 표의 오른쪽에서 커서가 깜빡이게 해주시고 엔터를 쳐서 컨트롤 V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엔터 쳐서 컨트롤 V 엔터 쳐서 컨트롤 V 엔터 쳐서 컨트롤, v, 엔터 쳐서 컨트롤 V를 해주시고 이제 여기에서 단을 다 끝내고 오른쪽으로 건너가고 싶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건너가려면 쪽에서 단 나누기라고 있습니다. 커서 위치에서 단을 새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단으로 건너가게 해주는 게단 나누기입니다. 단 나누기를 누르면 아래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오른쪽으로 이동이 됩니다. Ctrl-V 엔터 쳐서 컨트롤 V를 반복적으로 해주시고 이제 여기에서 아래는 단을 하나로 만들 거기 때문에 다시 다단 설정 나누기를 합니다. 커서가 내려왔을 때 단위에 그림을 눌러서 하나로 해주시고 설정 다시 입력해서 표를 누르시고 한줄한칸 만들기를 하시면 됩니다. 높낮이는 위아래가 나오면 하시면 되겠죠